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채널의 남주입니다 아, 오래간만에 브이로그, 어, 학생 인터뷰를 하나 하러 가는 길에 어, 간만에 이제 브이로그를 어, 찍습니다. 눈이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. 저는 사실 LA에 있습니다. 눈을 많이 못 봐가지고 눈 보니까 기분 되게 좋네요.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음... 그... 헤이. Hey. 어? 채팅방을... 어... 오픈 채팅방 있죠? NJ... 컴퓨테이션 디자인 방이랑 그 다음에 어 멤버십 방이두 개에서 몇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. 제 친구들도 들어와 있는 애들도 그렇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들어오셔가지고 분위기가 다 조용하고 막좀 이러니까 물론 다제 잘못입니다. 제가 그렇게 만든 건데 활동은 이제 저도 에너지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거다체크하지 못하고 어쨌든 방이 그냥 제가 자료를 드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유튜브 채널의 익스텐션과 다름이 없다라는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피드백 응원 주시는 분들도 뭐 동일하고 아주 어떤 의미로 보면은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셨어요. 한 절반 이상. 음. 그냥 거기 계셔주는 것도 사실 되게 감사하긴 하죠.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방을 정리를 했는데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은 처음 오신 분들이 딱좀 이렇게 기대하고 들어오셨다가 글을 남기고 다들 조용해 그럼 또 그분도 조용해 또 다시 원래 그 패턴은 또 돌아가 이런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사실 네,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좀 사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진짜 애용했던 커피숍입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애용했던 커피숍인데 커피를 먼저 좀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음. 여기서 예전에 그 MIT 있을 때부터 연구실 있을 때부터 하버드 형들 만나서 커피숍에서 진짜 이야기 많이 나누고 막 눈이 막 엄청 쌓여서 안쪽은 약간 그 베이스 캠프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? 저 군인 아저씨들도 있네 어쨌든 약간 보금자이 밖에는 눈 쌩쌩 불고 막 바닥 다 젖고 요 안에 사람들 북적북적이면서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서 이야기 나누고 막 작업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. Hey, ah, uh, um, one medium size of latte, mm -hmm. and do you guys have a dikaf, uh, ice d americano? Yes. Yeah. With d ice medium? Medium, please. And one blueberry muffin, that's it. Do you want to heat it up? Uh, yes, please. Yeah. n a n I you. t h a n t n a n k n j y e a h a r e a t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어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다 캐릭터가 다르지만 기대하고 오셨다가 되게 조용히 계시고 질문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원래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되게 조용히 있는 모습들을 제가 한몇 년간 쭉 지켜보다가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은 어 도움을 많이 주세요. 막 이렇게 뭐랄까 인사도 건네고 뭐 질문도 주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반적인 그 채팅방의 트렌드가 막 되게 다 그냥 일방향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피드백 드리고 하는 거에서 발발 다른 게못 느껴가지고, 커피 나왔습니다. 음. 잠깐만. Oh, really? Thank you. Okay. 음. 고민을 좀 하다가, 이제 새해도 좀 됐고, 제가 또 이것저것. 바쁜 것도 좀 마무리가 됐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 원래의 양방향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위한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채널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글을 남겼고 어. So, uh, can I have the carrier? Like a carrier? Uh, yes. Okay, carrier? w a y h o u want a tray? Yes, tray, please. 네, 커피를, 커피와 머핀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. 어, 네, 그래서 그, 계시는 분들 좀 알림도 꺼놓고 이런 게좀 있으신 것 같아요. 확인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방에다가 메시지를 따로 남기고 거기 에 의사를 여쭤보고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제 방을, 방의 인원을 정리했습니다. 거의 4분의 3 정도가 정리가 된것 같아요. 거의. 거의 대부분인데 하여튼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은 지금 남아 계시고 있고요. 그리고 방을 정리함과 동시에 제가 그... 그 이게 리무브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블록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들어오실 수 있게끔 다 제가 제거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실 때 예,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뭐... 그렇죠. 필요 없, 필요하지 않으면 뭐... 굳이 계실 필요 없고 내가 정보를 주고 받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최초에 이거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던 그 컨셉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 그런 컨셉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방을, 아, 그블록도다 풀어드렸으니까 편하실 때 들어오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NJ 채널, NJ의 컴퓨테이션 채널, NJ의 컴퓨테이션 디자인 방과, 어, 그 멤버십 방도 사실 둘다 암호를 걸어놨거든요. 천사, 1004 암호. 패스워드를 1004로 치고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그 디스코드 방을 제가 만들었고요 디스코드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 디스코드 방이 왜냐면 거기는 어떤 그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다스레드로 남아가지고 어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고 그냥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오픈 채팅방에 그냥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그런 식의 정보를 받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디스코드 방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디스코드 방에서는 어떤 그 예전에 슬랙에서 했던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, 그리고 뭐 스터디들. 지금 책 읽기 스터디 하고 있죠. 그리고 또 스터디 하려는 게, 음, 뭐 프로덕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 주변에 좀제 친구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 이 계셔가지고 같이 모아서 한번 저도 잘 모르니까, 저도 좀 배우고 싶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채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기적인 미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우리의 그리고 건축디자인 뭐랜드스케이프 얼반 뭐 이런 채널들을 그냥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가지고 쓰면 될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어 만들어 놨다.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음. 그래서 디스코드 방에도 제가 그 링크를 놔둘 테니까 디스코드 방에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. 혹시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채널에서 리무브가 됐다 라고 해가지고 너무 뭐어 오해하지 마시고 우선은 어좀 정리를 했습니다 채널을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했고 다시 방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동시에 디스코드 방도 있고 거기서 다양한 토크나 스터디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만들고 여러분들께 해도 돼요 네, 그런 식의 어떤 어 세팅 은 환경을 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참여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제일 제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 시간 저도 저,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은 어디다 쏟는게 좋겠어 채팅방 관리하면서 뭐막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에너지 쓰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라도 정보를 내가 짜내고 내가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먹기 쉽게끔 분리하고 쪼개가지고 소화 잘되게끔 해갖고 드리는 데 시간을 쏟는 게좀더 좋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자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. 이게 혼자 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. 예? 저는 제 원래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어, 여러분들이 좀뭐 좋은 정보 같은 것도 있으면 은좀 어, 올려주고 아,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뭐 선배님들 이야기 듣고 싶다 이런 것도 좋고요. 내가 이런 발표했는데 뭐 이런 것도 좋, 좋습니다. 자우지가 나누고 서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용기를 가지고 학생이 학생의 퍼스펙티브로 실무자면 실무자의 관점으로 그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그 그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지. 예, 우리가 최초의 그 엔젤 채널이 제향하는 게 오픈소스 컬처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가지고 서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포인트다. 음. 자꾸 뭐 주저리 주저리, 어,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일단 그렇습니다. 어. 일단 그 오픈 채팅방 양방향 소통 창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또, 어, 다른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좀 있으면 구정이라 하더라고요. 예. 네, 하여튼 이래저래 정신 없을 텐데, 그럴 때일수록 한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가는 방향이 어딘지 고민 좀 해보고, 뭐 그런 좋은 시간을 어,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안녕, 오, 기회가 이렇게 바뀌었네요. 이 건물 사 가지고 없앴나 보네. 오여기녕 안녕, 안 바뀌었네요. 주로 학습하던 공간입니다. 네, 어, 완전 바뀌었네요. 아, 이거 주차장인데 뚫었구나. 여기 뭐돈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로 하우스 같은 걸 들었는데 일단 뭐 그만큼 지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기분이 새롭네요.